오늘 신라 제프리스 초청 강연 보러 갈거예요 열심히 건물 중입니다 선물 출구로 안녕하세요 어? <웃음> 현 위치 여기 있다. 문화도. 극장 어, 3. 극장 3? 내려갈까요? 네. 극장 3. 어, 한다. 오. 지하 2층 콘퍼런스 홀. 오. 학교 왔습 아, 얘는 공기계고. 아, 극중심용. 아, 네. 게임용이에요. <웃음> 아, 여기다. 왔다. 아. 어 저희 저는 래요 <목소리> 네. <목소리> 어어손 <소>, 목에 아 <웃음> 네. <목소리> 예 그리고 이거 도저 원래 손 쪽에 찍어드리려고 맞는데 아 이게 엄청 잘 번진대요. 그래서 어,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기 앞에다가 <앞다들게> 아 거기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주... 안녕하세요. 안내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심 10분 뒤 2시부터 강연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미리 화장실 에 갔다 와주시고 어, 이번 강연은 슈나제프리스의 네. 젠더는 해볼까 출간에 맞춰서 저자를 직접 한국에 모신 자리가 되겠습니다. 슈나제프리스는 어, 1948년 영국에서 출생하였고 60년대부터 70년대 영국의 제기불별 페미니즘 운동에 문 담았습니다. 할때 정치적인 결단으로 레즈비언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주로 여성 단체에서 활동가로 운동에 못라오셨는데요 강간위기센터 설립, 반 되찾기 행진 조직, 포르노 반대 단체 조직, 왕덤 레즈비언 아카이브, SM에 반대하는 레지, 레즈비언 보이트 주로 포주 집으로 설립하는 등 여성 운동에도 여전히 어, 그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어, 2015년에는 대학을 은퇴한 후 영국으로 돌아와 저술 및 방영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서로는 안티클라이맥스, 어, 레즈비언 이단을 비롯해서 총1 0권 이상의 저술을 하셨고 최근에 2018년에는 레즈비언 혁명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연의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를 기록한 저서를 잘봐습니다 u c o e r h e i t a k e m So men are very sexually excited, that's why all the, the great master paintings have long hair. It's long it hair fetishism. So women are required to have long hair, although of course it's extremely impractical, difficult to wash, the hair gets dirty if you're just sitting on public transport. It's pretty nasty to have to have long hair, really pretty nasty. But it's compulsory. My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ll have long hair. Pretty much. I could look out for a room like this and almost every shoot, there'd be about two in each lecture theatre of 150 who did not have <coughs> long hair. So it's compulsory for men's sexual satisfaction. I think it's tremendous and wonderful when women start cutting their hair, which can be done by degrees. I think I did it by degrees. I think I went to there first. I mean, I can't say... I don't know what to say about bullying. There should not be bullying between women, obviously. But cutting hair off is such an obvious and straightforward form of liberation. I can't imagine I h a d l o n g hair. You saw on the film oh, I h a d l o n g hair. Horrendous, all the tangles and the split ends and how you washed it and... I mean, because you can't wash it very often if you c u n t i t hair, so it's bound to be a bit dirty anyway. But it's... Long hair, it seems to me, is a misery. What do you do with it? w h do you put it? It's all over the place and dangling in your teeth. It's an extraordinary form of oppression of women to have to have long hair, it seems to me. So cutting it is kind of obvious. I wouldn't know why anybody would keep it long, but I think to what length women cut it once they started cutting as an entirely optional, reasonable thing. You you no know, trouble at all because who wants that kind of trouble and it doesn't dangle in anything and it can't be grabbed by men who want to be violent to you because they do they do sometimes they even pull it out so it's important not to have d a n g l i n g earrings any piercings long hair anything men can grab i'm sorry but it really is actually important 예를 들면은 이제 딴 머리를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교통 대중교통에서 네, 이제 머리 그나 아, 그 아니면은 그 머리 가발을 여성의 긴 머리를 끝을 이제 조금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행동을 해서 그자저를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상한 어, 변태 행위를 행일, 어, 보이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멜번에서 어, 강의를 하는 당시에도 이 이 실을 둘러보면 학생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어그 중에서 정말로 대가도의여자 여자 학생들이 머리를 기르고 있고 그래서 쇼퍼는한두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머리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뭐 여기까지 에 자르다가 그다음 여기 자르다가 이런식으로 좀더 이제 그 단계를 고쳐가면서 이제 자르고 하는 것을 전혀 어, 보제될 것이 없고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어그 머리 긴, 긴 머리에 대한 어학을 사회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머리가 여기까지밖에 안왔다 이런식으로 어, 네, 머리가 아직도 길다 이런식으로 이제 어, 서로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인식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없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정말 또한 머리가 굉장히 길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머리 끝이 갈라지고 엉키고 정말 난리,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모든 그 문제점들이 많았던 그긴 머리 자체가 이제 남자들이 잡을 수 있고 머리뿐만 아니라 액세서리가 그, 것을다 짱, 짱, 어 짱, <웃음> 그리고 긴머리가 엇밥이라는 것습 찍으면 저는 놀라운 여지가 없습니다. 네. <웃음> 지금도 제사옥살 프로젝트 광주 관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이 <웃음> 끝나고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사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의 안내를 따라 사인을 줄을 서주시면 되겠고요. 강연이 끝나고 나면 에도책 스테로 <목소리도> 기도 했어요. <웃음> 와 진짜 <웃음> 너무 너무 너무 떨렸어요. 너무 아 지금 손발이 너무 차갑고. 뽑던 아트 버스가 있어요. 저런 거 원래 찍는 취미가 있는데 전신 샷이 안 보이네. 어 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어! 네. 반등 네. 나왔어요 저기. 재테크 아, 영상도 보고 있어요. 여기 살아?